아, 지난번에 1000만원 지사하고 여러분 100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 이번에도 100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랑사가의 세계에는 엄청난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랑사가가 2주년 2살 생일이 됐습니다. 생일파티가 지금 아주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좀 솔직히 알려드릴 텐데, 이거 보시고도 복귀를 안 해? 이거는 신규분들도 신규각이고, 복귀분들 복귀각입니다. 오늘 한번 정리 한번 싹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보셨겠지만 2주년 소환 다이아 페이백 이벤트입니다 지난 1년간 뽑기에 사용하신 다이아 개수에 따라 최대 5만 다이아까지 돌려주는 미친 이벤트고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의 쓴만큼 돌려준다 최대는 5만까지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헤드라인으로 자세히 다뤘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이 다이아들이 우편으로 꽂히고 있으니까 지금 접속 안 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꼭 받으세요 자그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여러분 야이 정도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2주년 600회 무료 소환입니다 자 이거 자세히 살펴보면 뭐냐면 총600 무료 소환 이게 60일 동안 매일 여러분 접속만 하시면 1 0법이 무료로 주어지는 기회거든요 자 오늘 제가 아직 안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잖 여기 여기 여기 무료 뽑기 야 단차가 아니구요 1 0법이 접속할 때마다 그냥 줍니다 오케이? 어 거기다가 계정당 최초 1회에 한해서는 SSR 변신 그랑 웹폰 확정 소환 이벤트도 하고요. 각종 이벤트 보상으로 막 뽑기꾼도 되게 많이 주어지고 막 그럽니다. 지금. 자, 다음 또 굵직한 거 2주년 그랑 쿠폰 안내입니다. 자, 바로 요건데요. 쿠폰 번호. 제가 한번 받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의 계정의 쿠폰에 들어가셔서 쿠폰 번호 붙여넣고 확인. 차크닥. 와보상 뭐입니까 여러분 지금이 SSR 키스톤이에요 뭐 그랑웨폰의 아티팩트에 SSR 확정으로 하나씩 주고 뽑기꾼도 3 0법에 키스톤 강화한거 초기화하는거 망치 5개 와 생일잔치 푸짐하죠 지금 자, 거기다가 맛있는 콜라보 시리즈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랑사가가 이런 콜라보 하는 게 되게 인상 깊고, 어, 맛있는 좋은 추억으로 막 남더라고요. 그때 막 설빙이랑 하고 막 이런 거 말이야. 가서 사먹고 막 그랬는데, 요것도 편의점 가서 도시락, 와, 푸짐하다. 어. 도시락 사가지고 한 그릇 드셨는데, GS25C 콜라보 SSR 아티팩트 막 이런 거, 그리고 네네토 무무 응먹권한 개,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네네토 경품 추천 이벤트로 오게 되는거죠 이런걸로 이제 게임 내 재화도 또 바꿔먹을 수가 있는데 콜라보 쿠폰 사용 및 2주년 데일리 미션 클리어를 통해서 응모권을 획득할수 있습니다 도시락 안 싸먹은 분들도 미션 열심히 클리어하면 참여권이 막 생기고요 도시락 사먹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푸짐한 보상들 네네토의 경품 추첨으로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치겠다니까자그 다음에 데일리 미션 이벤트 하고 있죠 토벌인자 같은 거좀 쓰고 하면은 네네토의 무무응모권 네네토 경품 추첨 하나 해볼까요 샤크닥뚜들루들루루톡띠앙롱파크닥자 요런 느낌으로 그리고 엘리사의 특별 지원 이벤트도 하죠. 요거 훈장 같은 거 모을 수가 있는데, 뭐, 기본적입니다. 우리 평소에 일일 숙제하는 것들 있죠? 그런 컨텐츠들을 즐기면 쫙 쌓일 텐데, 그걸로 이제 교환하는 거죠. 차크닥 이렇게 바꿔먹는 느낌 아시죠? 자, 와, 요렇게. 착! 저, 예비하는 자들. 자, 이번에 이제 2주년 생일 한정 아티팩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업리스트가쫙 있는데 5회차까지 쭉 가시면 아티팩트풀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누적 접속 이벤트도 합니다. 오늘 몇분 접속했는가? 게임을 열심히만 해달라. 어,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느낌. 그 다음 열심의 축복, 다이아를 쓰세요. 지금 다이아를 막 뿌리니까 쓰세요. 어, 쓴 만큼 또 돌려봤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만 더 쓰면 마지막까지 다 봤는데, SSR 키스톤 파편 요런게막 들어있어 가지고 굉장히... 굵직한 재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문장 각인 나왔죠? 에리아랑 실피드 두 개가 나왔는데, 문장 각인하면 이그랑에폰 스킬이, 기념 자체가 더 좋아집니다. 일반 스킬, 공격 범위 증가하고, 스킬 데미지 440% 강화되고, 넉백이 8m로 펑펑 샷건 쌓는 자에 저 뒤로 빠지는. 해방 스킬 쓸때 시전 거리가 증가하겠고, 스킬 데미지 증가하겠고요. 패시브에도 추가 효과가 생깁니다. PVP에서 자이언트 블릿 20% 효과가 추가되는데요. 자이언트 블릿이 치확 20% 증가, 막기 무시 20% 증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강력해지는 것 같고요. 실피드 네. 이런 좀 약간 잘안 쓰이는 이런 자석도 문장 각인을 하게 되면 훨씬 좋아지죠. 실피드가 뭐 원래 앞으로 가 가지고 두르두르 총 쏴가지고 괜히 원딜이 괜히 몸을 앞으로 갖다줘가지고. 역으로 죽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짜증냈는데 문장 각인을 하면 앞으로 가지 않고 멀리서 총을 쏘아 올리고 두두두두두 두두두 이런 느낌으로 되게 좋아집니다 자 그럼 문장 각인을 하려면 요런 심연의 결정체라는 새로운 재화가 필요하게 되겠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구합니까? 심연의 회랑에 난이도가 추가가 됐다 아 초월이 5단계까지 추가가 됐고요 여기에 심연의 결정체 조각이 들어 있습니다 3단계부터 이게 들어있는데 요것도 모아가면서 애들 문장 각인을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너무 좋은 게요. 상점에 그 해자 상점이 막 열려있습니다. 해자 상점이 여러분. 제 게릴라 상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는거막 골드로 샀거든요. 근데 지금 골드를 굉장히 신중하게 쓰셔야 될것 같아요. 막몇 억씩 모아두신 분 아니면 원래같으면 확실히 막 사담을 텐데 골드로 살수 있는 해자 상품들이 지금 되게 많아가지고 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 보면 2주년 특별 상점도 있는데요. 매일매일 이때 기념 선물 하나 받으시고, 그다음 이런 거, 자2주년 성목의 쿠퍼 쿠폰, 쿠폰, 아까 막 이벤트 같은 거막 참여하다 보면 막 받으집니다. 출석으로도 막 주고, 그걸로 차크다칸 받아먹고요. 2주년 기념 SSR 그랑웨프네 아티팩스 상자 이런 겁니다. 자 이거 사야 되겠죠? 상자 조각 1 0 개니까 그냥 상자 하나 한 거지. 200만이면 진짜 해자지. 무조건 사야지 아티팩스도. 골드가. 굉장히 귀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받은 것들. 와, 지금 막 뽑기거나 막 나눠져가지고 지금, 어? 난립니다 2주년 상자 이벤트도 하거든요. 몇개 까봤는데, 요 안에도 또, 와우, 요런 것들이. 자, 까보도록 할게요. 자, 크닥! 와우, 결정 상자. 좋죠. 결정 상자. 키스톤 조각도 중요하지만, 결정 상자도 또, 그게 모자라서 못할 때가 있거든. 이것도 이벤트 상자면서 가져왔죠. 써보겠습니다. 파크닥! 와우! 와, 잠깐만! 우한 저한테 자태 떴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갈증으로 남아있는, 와, 이제 하나만 더 먹으면 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터질 수가 있다는 거. 막 이런 거, 아티팩트 상자 막쉐이 막, 어? 막쉐이 뜨뿌고요. 와, 오늘 운 뭐, 뭐지? 자, 영웅의 이름. 얼마 전에 우리 아티, 아티팩트 그유저들이 선호도 조사해서 1위였나요? 2위였나요? 이게 뜨프네. 자, 그랑레폰. 와, 먹어, 이거 오늘! 천사가 떴뿐 네, 천사가. 천사 그랑에폰, 아자일이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주년 상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아까 금상자, 어? 금상자 조각으로 이제 되기도 하고 결정상자 조각으로. 요거 또더 <웃음> 모아야 되겠다. 요거 더 모아야 되겠다. 모으면 또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2주년 이벤트 상점에 진짜 해자 구성들이 지금 많아요. 지금 좋은 패키지들 많으니까 참고해보면 좋겠구요. 자, 요거. 또 2주년 감사 쿠폰 컨텐츠도 열심히 하다 보면 막 받을 수 있는데 그걸로 또막 사갈 수 있는 것들이 푸짐하게 채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OX 퀴즈도 지금 하거든요. 여기 눌러보면 그랑랜드 눌러보면 몇 시에 하는지 나오고 보상도 상당히 좋습니다. 방금 우리 봤죠? 연마로 살수 있는 상점이 있단 말이지. 자, 2주년 아티팩트 이벤트에 다양한 것들을 참여하시면 다풀초울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성스러운 기사 축제 코스튬도 나왔거든요 진짜 디자인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요거 이제 과금템이긴 한데 참고하시면 좋겠고 경험치 3배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우리 금문동 상자 이벤트 그리고 누적 달성 이벤트 이게 뭐냐면 우리 유저들이 다 같이 <웃음> 열심히 합시다 우리 다 같이 티켓 소모하고 막 이런 거에 따라서 어 일괄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돌려주는 건데 횟수가 높으면 풀 보상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우리 유저 모두가 합해서 결투장 티켓을 170만 개 사용하면 이런 걸 받는다. 쿠폰 번호가 뜨게 되겠고 다 같이 받는 거죠. 강림전, 경멸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유저들이 쓴 만큼 돌려받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정도 제가 알아봤는데요. 거의 뭐 영상 내내 지금 퍼주는 것만 알아봐도 영상이 지금 이제 끝날 시간인데 재밌게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자 뽑기에도 지금 고대들 그리고 천사들 막 픽업 다 와있거든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죠 이때 여러분 잔뜩 강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2주년 생일 축하드리며 여러분 좋은 날 되세요 굿바이